네. 네. 혹시 왜 그런지까지 알수 있을까? <웃음> 순사 부문이 원래 어. 접속사 주어 동사 있다가 그냥 다시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 원래 이게 맞는 거잖아 여기 위치가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 접속사 관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여기 주, 주절, 종, 주, 동 이렇게 내려오고, 어. 접속사가 어. 삭제되고, 어. 주도 어 만약에 얘네 어. 그 앞에 있는 절하고 같다면 어. 삭제되고, 뭐안 같으면 삭제하면 어. 되지긴 하는데, 어쨌든, 어. 접속사는 무조건 삭제되고, 동사에 어. ing 붙은 형태가,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이게 분석 이것도 어차피 접속사는 안 보이지만 접속사가 어.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니까 주절에는 위치를 쓰면 안 되는 와. 것. 와. 대박이다, 대박.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선생님이 이런 거 저기 수업할 때 질문하면 거의 한 10명 중에 한 90, 한 8명은 모르는데. 아, 대박. 예. 와. 완벽해.